어떻게 엄마한테 이... 이노 와! 우와! 우리 엄마 헐크리베 했다. 아, 도망가. 엄마! 으아! 여기다가 음식 이렇게 놓고 음. 고봉아, 모하니 모니 빨리 들어와 밥 먹자. 네, 엄마. 따고... 와 밥이다 하하 <웃음> 맛있겠다 이야 아, 뭐야 아이 엄마 이 당근 아이 진짜 다 싫은 건데 <웃음> 어허 엄마가 몇번 얘기하니 음식 조장하지 말라고 어? 아이 싫어요 내 친구들은 막 이런 거안 먹는데 어 잠깐만 어 이거 피자 아니야? 우와 피자 피자 맞다 피자 먹어봐야겠다 아. <웃음> 무슨 맛이래 이거 뭐야 엄마? 어, <웃음> 브로콜리 피자 브로콜리!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왜? 왜? 어머, 진짜 뭐 하는지 어너 진짜! 아우 진짜 브로콜리 싫어, 엄마! 아니, 혼나, 진짜! 빨리 먹어!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싫은데... 안 되겠다. 브로스타지나 해야지. 우후. <웃음> 저 지금 엄마가 몇번 얘기했어? 밥상머리에서 지금 핸드폰 볼 때야, 지금! 싫어 싫어요. 고! 싫어요. 너무 짜시 진짜. 그러니까! 싫다고요. 엄마. 할일 일, 태산이야 진짜. 어 정신 없어. 어. 어선생님이네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코봉이 영원히 되시죠? 어 네네네네 어 선생님 뭐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아니 코봉이가 며칠 동안 학원에 안 나와서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 드렸죠. 예? 학 학원에 안 갔다고요? 어 어떻게 어떻게? 오 매일매일 학고 매일 봤는데 어떻게 된거지? 어,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빨리 알아볼게요 오 죄송합니다 아 파인더 홀 그렇지 아, 아싸 한명 죽였고 아, 저 아저씨 여기 라면 하나 주세요 열라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차 야 뭐하냐 빨리 움직여라 야야 롱롱롱 파인더 홀 어, 거봉이 그렇지. 어딨어 이놈 어 잡히고 말해봐 네. 어 저기있다 아이놈 그만 만거야 너 거봉이 뭐 하는 거야? 뭘! 뭐해, 뭐해? 지금 여기서 척 잡고 있지? 야 폭탄해져! 너 지금 엄마 폭탄 터지기 일부 직전이야? 아이 엄마가 무슨 엄.. 엄? 와? 아, 어, 어.. 엄마.. 너 학원도 안 가고 여기서 지금 PC방에서 게임 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라면 나왔습니다! 어? 아아저 라면 안 시켰어요! 엄마 왜요? 저 라면 안 시켰어요! <웃음> 아니에요 엄마! 라면 먹지 말라 그러는데 PC방에서 라면까지 먹으면서 어떻게 이게 엄마 속을 새겨? 아니 솔직히 라면 좀 먹을 수 있죠? 다른 친구들도 먹는데 왜 그거 좀 보러 가세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놈 친구들 노는 것처럼 놀고싶단 말이야 어, 장난감 가게네 들어가봐야겠다 우와 어서오세요 토이토이 토이월드입니다 토이 아, 안녕하세요 네 손님 들러보세요네 우와 장난감 너무 많다 우와와 인형도 엄청 많아 우, 내가 진짜 다 갖고 싶은 건데 와, 어, 어? 어? 이거 뭐야? 와, 내가 갖고 싶은 배트맨, 배트맨 인형. 와, 진짜 갖고 싶다, 이거. 어떡하지? <목소리> 이것도 사달라면 엄마 안 사줄 거잖아. 아이고, <목소리> 어, 어떡하지? 아이 어, 진짜. 돈은 어, 없고 저건 음, 갖고 싶고, 음. 어떡하지? 몰라, 나 삐뚤어질 거야. 훔질 거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저 아이가 응. 어, 물건 훔쳐서 도망치는 걸 제가 잡았어요. 어, 진짜 속상해, 진짜. 아쉽다, 물건 훔친 애들이 있다니까요. 네, 곧 부모님 오신다고 하니까요.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웃음> 어호 뚝뚝. 야자지, 아, 저 감방 가는 거예요. 오호, <웃음> 준비하고. 곧 어머니 오실 거니까 어?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우리 엄마 다 필요 없는데 엄마 와봤자 나혼내기만할 거란 말이에요 고봉아! 어! 고봉아!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되시나요? 네! 네! 고봉이 음... 엄마요 무슨 일이에요? 아코 고봉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훔쳤지 뭡니까? 장난감 훔쳤다고? 너! 너왜 그랬어? 어? 진짜 왜 그랬어? 저 어머니 네,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어, 훈방 조치시키니까 네, 물건 배상하시고요 네, 교육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그랬어 어? 다시 말해봐 교육왜 도둑질을 했냐고왜 그런 거야? 예 진짜 엄마를 왜 나만 미워해? 네가 하는 거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왜 그래 도대지너 이놈 너 이렇게 말안 들을 거면 네 혼자 나가 살아 어? 당장 나가 너가 질어낼 필요 없어 알아! 나도 나도 엄마 아들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나 나갈 거야 이놈 자식 거기 안서 거기 있어. 아이고 구봉아 구봉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웃음> <웃음> 나집 사서 나갈 거야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오, 잘한다 잘해 너 뭐야 됐어 나 앞으로 내 동생도 아니고 앞으로 이집내 집도 아니야 나 나갈 거야 아 그래 오빠 나도 오빠 같은 오빠 싫어 그런데 오빠 엄마한테 실수한 거야 내가 뭘 내가 뭘 실수해 엄마는 내가 하는 거다 싫다고 랬잖아 어이구 오빠 그러고 나가서 엄마가 야채 싫어하는 오빠를 위해서 햄이랑 스팸이랑 피자 햄버거 잔뜩 사다 놨고 그리고 피시방 가서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그리고 오빠 학원 다니는 거 진짜 싫어한는거 같아서 엄마가 학원 다니는 거다 취소하고 그 돈으로 오빠 컴퓨터 샀어 뭘 알고나 얘기해 오빠 진짜야? 그래 그리고 오빠 경찰서에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엄청 우셨어 자기 때문에 그런 거 같다고 엄마가 엄청 우셨다고 뭐하이기라 해? <람쥬> 엄마. 엄마 죄송해요 나를 그런 것도 모를 거예 엄마도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도 신경 써서 우리 코봉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많이 해줄게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안아보자 엄마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코봉아 엄마 사실 제가 뭐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우리 아들 얘기라 사실 엄마가 아끼시는 그 명품 향수 제가 실수로 쏟아서 색깔 비슷한 오줌으로 넣어놨어요 뭐라고? 아.. 뭐라고 그랬니? 아니 엄마 그게.. 한 3일간 계속 썼는데? 어, 어, 엄마엄마 어, 내가..내가.. 얼마나 아끼는걸냐!!